여러분 오늘의 테탑시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6인 게임 암더보스 가지고 왔습니다. 암더보스라고 하는데 나는 대장이요. 여기 H가 제안한 게임이고요. 추천 댓글 있었던 게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안은 제가 했지만 룰은 시니가 더잘 알기 때문에 룰 설명은 시니가 할거든요이 거래 카드는 섞지 않고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1, 2, 3번 거래는 한 주당 200만 달러, 4, 5, 6번은 300만 달러, 7, 8, 9번은 400만 달러 그리고 10, 11, 12번까지는... 13번까지가 아니고 이게 <웃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지금 보면은 10번 이후로 다 500만 달러잖아요 근데 10번 이후로는 뒷면을 보시면 이런 조, 게임 종료 조건이 있어요 이앞에넣 없고요 그래서 10번 거래부터는 거래가 성사될 경우에 주사위를 던져서 여기 조건에 맞게 판정을 하고 게임 종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오, 이게 근데 뭐 주식이랑 관련 있는 게임이야? 나 근데 주식 관련.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캐빈 님. 아, 르기만 합니다. 아, 안 떨어져? 삼성전자가 <웃음> 아니에요. 아, 조용히 해. <웃음> 이게 보드가 이렇게 있긴 한데 각자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쓰는 말이한 개가 이렇게 존재해요 네. 주주위위를려요해해턴 턴의 사람이 음. 그만큼 가게 됩니다 뭐다섯이 나왔죠 그러면 하나 둘셋넷다섯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이 칸에 보면은 투자자 수가 있고 몇 주로 거래를 하는지가 나와요 음. 근데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이 거래카드를 가져오면서 거래가 시작됩니다 음. 거래의 조건은 여기 왼쪽 밑에 써있어요 아 누구 캐릭터가 또 배당이 되는구만 네 이름이 지정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이 고정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오. 흰색 박스에 보면 그 중에 한명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분배를 해요 보스가 해당 턴 플레이어가 보스거든요 누구한테 얼마를 줄지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을 하는 게임이에요 협상을 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게 되면 거래가 성사되고 이 카는 더 이상 거래를 안 합니다. 거래를 안 하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나 거래 안 해. 그냥 세장 뽑아갈 거야. 잠시 더 세장을 뽑아갈 수 있어요. 세장 무조건 세장. 이 카드는 뭐야? 그러면. 카드에 보시면 아 고용 카드. 이게 고용 어. 카드예요. 이 고용 카드가 세 장이 있잖아요. 이 옆에 고정된 이 캐릭터 카드 있죠?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나라는 게 아니구나. 일회용 신분 카드도 있어요. 이게 일회용 신분 카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블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 표시가 있고 비행기가 그려진 게 있어요. 음, 여행 카드. 이제 이거를 케빈님이 가지고 있는 일회용 렌스에다 쓰면은 얘는 무력화 되면서 둘다 버려집니다. 아 그냥 귀양 보내는 거네. 연비 누나가 가지고 있는 렌스에다 써버리면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거래 동안만 무력화를 시키게 고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 근데 이 비행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카드도 있습니다. 는 미친. 여기 보면 스탑 카드라고 있어요 어, 어, 어. 이거는 이 일회용 신분 카드를 제외한 모든 카드를 다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임더보스 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음. 이거는 해당 턴에 보스 있잖아요 내가 안다? 보스 권한을 뺏어와요 어, 어. 그래서 그 거래를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캐릭터 카드 6개를 우리가 하나씩 나눠가지고요 가운데 이 카드를 다섯 장씩 가져갑니다 나이가 네나이 이거. 오케이, 동생 공개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음 조지 조지야. 캐롤린 캐롤린. 음, 다들 시끄럽군요. <웃음> <웃음> 정말 교양이 넘쳐요 대부라. 아 역시 캐롤린. 다들 <웃음> 미리해요. <도대체, 우리예요. 웃음>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어울려. 오. 최근 한 성대모사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웃음> 에이치 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죠. 일단 시작 위치 정해주시고요. 시작 위치는 뭐 여기서 하죠. 방향은 이쪽으로. 오케이. 한 칸. 어. 와 미친 거래네 이거. 그릴 아. 누가야그 누구야? 나. 둘이 둘이서만 하자. 어? 그네. 사이좋게 300, 300 어때? 200. 어? <웃음> 나 400, 200? <웃음> 어윌 아, 등장. 윌리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있잖아. 여기 일회용 윌리 있잖아. 아, 걸렸어. 가면 할래. 언니, 또한 명이 라, 등장. 금액이 얼마? 200. 200, 400, 200. 어, 저기서 200을 이미 불렀는데 굳이. <웃음> 그럼 나도 200해 줄게. 어? 그래? 원래 우리 좀 좋은 관계를 맺자. 콜. 400, 200, 연비. 어? 질문. 여기서 연비가 400, 200 됐으면 이 카드는 어떻게 돼? 라미가낸 카드. 안쓴 걸로 생각으로. 돼요 안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뭔 말인지 알았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모으는 거구나 그냥 이제 앞으로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적하는 건너 뛰어요 아 저건 아예 막힌 거래가 되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옆이 다음에 더잘 부탁해 알겠어 알알또한 칸이야 어. 자 렌스 여기. 있습니다 아 렌스 무슨 어. 일이야 큰거 한번 볼게 입 배. 오 태브라 역시 교양이 있군요 어, 어 그러면 300, 200 렌스 나밖에 없나봐. 나 500이하 안 들어가. 어 있네. 연비 아 쓰지 마. 어, 나중에 한번 해주는 거다. 나 200, 나2 0 0 보스 200, 나 200. 어 데브라 200인데요. 데브라 여기. 나 100, 나 100. 100? 100. 안 먹어, 안 먹어. 200으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저 돈이 없어가지고 <웃음> 살기가 힘들어요. 아기 기저귀 값도 좀 구해야 되고 <웃음> 아, 아내가 좀 긁어대가지고. 아, 예 저도 제가 나중에 꼭 갖겠습니다. 한 번만 좀 밀어주세요. 아. 200아오케이콜 cool. 200에. 아, 잠시만요. 아, 뭐 아니야. 200 500이면 본인 백이야. 아, 오싸500로 <웃음> 아, 아, 걸었다. 고객저 아, 이거 500으로 불러 버려 가지고 뭐어 듣게. 거래를 결렬시키면 되지. 아. 아. <웃음> 오, 이다 사석환. 아, 저 열겠습니다. 저 100으로만 앵방하시죠? 들어갈게요. 저... 200요. 200. 둘이는 200. 저도 200 하겠습니다. 나200 누나 200면 누나가 400이야. 그래. 캐 들어가고요? 예예 yeah, 예. Yeah, yeah, yeah. 캐롤린 100에 150 없나요? 50단이 안 됩니다. <웃음> <50단이> 그짜라 <그런데. 웃음> 그러네, 스 <웃음> 와, 진짜. <웃음> 빈 나랑 둘이 해. 합쳐서 300 어때? 내가 100 할게. 내가 100 할게. 아, 내가 100 줄게. 디 100. 빈 100. 아이씨. 잠깐 100 100안난 100. 100이라도 먹어야겠어. 일단 돈좀 봐야지. 그러면 나 200에 케빈 100연비은나500 어때요? 딜? 좋아 좋아 그렇게 하자 오케이 땅땅땅 난돈맛좀 봐야겠어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캐롤리는 조지? 킹조지 반가워요 뭐 스테판이 어디 끼는 데가 없네 근데 아, 초반에 거래가 너무 많이 열려서 일단 저는 카드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심지어 거래 안 열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3주... <웃음> <다음, TV>. <웃음> 정말 아이고. 저 킹조지 저거 1, 2 랜선은 나오세요 나, 나레스 랜스 잠깐만 네. 어? H형 돈이 너무 안 되겠다 아임 아! 더 보스 보스 가져오세요 와와 아마 좀더 올리죠 저600 먹겠습니다 나머지 200 보스 뭔하하에 아! <웃음> <야! 웃음> 아임 더 보스 미친 한번더 아임 더 보스 아니, 어? 저 이거를 무조건 열거예요저6 0 0먹을거예요 나머지 두분 누구 들어오실래요? 저 어, 조지 사겠습니다 자 조지 뺏겼어 어? <웃음> 조지 100%. 어 잠깐만 머리를 다시 굴려보자 조지를 사니다 보스가 될수 없다면 패이라도 엎어야겠어 <웃음>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다 나 무조건 먹어야 돼저9 0 0먹을거예요 300드실 300 분난 이렇게 되면 200 아, 스테파니 일단 600만 가져가요손 넘네 저천이요 백백백백 잠깐만요. 저 비행기 좀 타고 가실래요? <웃음> 비행기 좀 타고 가실래요? 네 저도 비행기가다 있거든요. 아, 오래보. 결렬하겠습니다. 협상.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나 카드 다 썼어. 아, 아 이런 식으로 썼어, 능력 카드를 낭비하게 하는 거구나. 다섯 칸또 다섯 칸. 이렇게 드림 님. 이거는 저는 이거 가야 결렬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왜요? 6준데 300만 으로할 거야? 뒤에 500만 짜리가 있는데. 보스는 난데일 건방진 저 지금 후수로 듭니다. 지금 보스가 지금 come on. 네. 저 제안할 게 있습니다. 네. 조지랑 랜스 써서 100만 먹을 테니까 밀좀 많이 매겨주십시오. 아. 어이구! 어. 저 랜스 블락이요. 어? 어. 제가 한 개로 해보겠습니다. 랜스 블락이요. 공판 없는 건데? H&B 연합의 돈을 봐. 그래. 그러니까. 거기에 먹여 줄 거야. 일단 기다려 봐. 이게 <웃음> 후반을 봐야 돼. 지금 돈맛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삼전이 떨어지지. 오, 와, 너 발언권, <웃음> 너 발언권 압수. <웃음> 조지 백휠백 가져가. 그러면은 휠200 줘요. 저빵 먹게. 200! 너 시행 들어오면 안 해. 생각할 거면 나도 지금 좀 그런데. 윌 그러면은 4백 가져가, 어때? 4백 어 괜찮아, 4백은 괜찮아 팍 올렸다, 어때? 4백은 괜찮아 4백은 400. 괜찮아 응. 4백까지는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면 저 100만 주세요 어 아, 그럼 아, 그렇게 할게 인정. 내가 어, 500에 H 1 0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음, 음. 땅땅땅 어우 겨우 거래했네, 이게 힘드네 거래가 H 연비 쪽을 챙겨주면 안 된다니까? 하나, 둘, 셋, 넷 데브라, 조지, 하실 건 말자 데브라, 어디있어 <웃음> 어, 스탑! 어. 어, 저 혼자 할 거예요. 오이씨! 어, 잠깐만요! 와. 저 카드 뺏겠습니다. 아! 조디를 음, 뺏어. <웃음> 응, 건방져. <웃음> 그, 투디 카드 많이 썼으니까 500 가져가고 나 400. 아, 오케이. 오케이, 딱딱당. 아, 근데 400안 줘야 되는 거 아니니, 투디야에 음. 그래도 뭐 카드도 뺏고 상도덕 있지. 자! 와이번에 캐롤린 조지야? 아우 좋다. 어? 아 반가워요 저, 방금... 조지. <웃음> 조지 나가네요 아... 어? <웃음> 조지 걱정 마요. 보내버릴 테니까. 어? <웃음> 저쪽이 보스 아니야? 그러니까. <웃음> 음... 아아아 아, 아, 그렇구나. 있었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바보 아니야? <웃음> 아 그렇구나. 아나 투딘 줄 알았어. 차라리 어, 그거... 그냥 결렬 시킬게. 오케이. 아니 저그 중요한 기회를 날려? <웃음> 아니 내가 잘못 봤어. 잘못 봤어. 네. <웃음> 아 이거 복잡하다. 두개두 개. 개 어, 저대브라 조지 저... 두 개로. 네. 먹어야 어, 되는데? 제가 또 스파니가 있거든요. 어 반띵 반띵 반띵? 어아어 아, 어... 조금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조금만? 반띵 아, 아 근데. 스파니 없버리게요 내가 스파니 낼 테니까 반띵. 왼쪽에서 총두 명이잖아. 캐롤린 백에만 껴주죠. 어, 아. 데브라 100만 껴주시죠. <웃음> 은혜 갚아야 될 때가 온거 같아요. 300만 껴줘. 300? 그래, 렌스3 0 0은데한번 네, 해주고. 나는 100이니까, 난 100이니까. 저200 주십시오. 200만. 오케이, 오케이. 아, 그렇게 씨.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와. 남는데 이거? 너무... 빠질게요. 200? 그럼. <웃음> 빠질게, 다빠지자 어, 빠질래요. 하지 마. 아, 지지 마. 그래, 이걸 어, 해주지. 왜민 너무 많이 가져가시네. 어떻게 뭐... 그냥... 조건을 다시 조정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아 그러면 백식도 올려드릴게요. 아예안해안 해. 백식은 안 해. 백식은 너무 부족해. 미친아. 그러니까 엔빵을해달란 얘기예요 저희는. 왜빵이지도석인데 <웃음> 그래 엔빵해 저희는 그래. 캐릭터별로 엔빵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아 그러면 도지 있어. 응, 한번 빼야지. 그러면 나가. <웃음> 어, 500 아니, 어, 없으실 히니, 거예요? 가 500을 가져가면 너무 커. <웃음> 제일 컷인데? 이랬게 없는데? 이랬게 없는데? 아, <그래? 웃음> 니 아, 그래? 아, 아까부터 죽내 쿠사리 넣어서 돈도 못 벌게 해 놓고 가져가면 너 컷? <웃음> 그러면 캐빈님이 조금 봐주면 내가 CN이 오백 줄게 어떻게 해, CN이 해줘? 해주세요, 저거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딱, 이렇게 딱. 해도 H연비보다 적어! 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우, 여기도 복잡하다 2000 그... 2000이야, 하나만 2000 하나만 꺼내시죠. 하나만. 그럼 제가 하나 얼마를 꺼내실. 먹으면 되죠? 반띵 저도 슬쩍. 그러니까 푸디 님. 예, 예. 카드 쓰지 마세요. 스테파니 아, 빼시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파니는 제가 쓰겠습니다. 69800. 그러니까 668도 나쁘지 않아요. 아, 나6 6, 6 8 나야 좋지. 사장님. 아, 그럼 가자. 668 가자. 668 나야 아, 좋지. 1500 500 해도 돼. 에이, 에이! 뭐 나는 나도... 뭐 에이 너도 그래도 난... 괜찮아 너도 아니야 아니, 난 좀만 더줘나두 개잖아 아, <웃음> 나 쓴데 나 투자자 나 투자자 여기, 여기 두 개니까 여기 600 그래 그0 가져와 나 500만 줘 해봐 캐롤린 500에 나 일단 900? 일단 해봐 어 일단 해봐 그래 그래 오케이 땅땅땅 어 일단 해봐 이제 나야 뭐 카드 먹었어? 다섯 개또 다섯 개에요? 하나 둘셋넷 다섯 우 다섯 와우캐롤레엄캐롤레엄 스테파니, 아까 전에 이거 엎었으니까 스테파니 한번 해주자. 아, <웃음> 어? <일단> 잠깐만요. <웃음> 들어와봐, 일단 들어와봐. <웃음> 사장님 잠깐만요, 저 그러면 카드 이거 하고, 저 고용하겠습니다. 윌 고용하겠습니다. 봐. 저 고용카드 나도... 스탑하겠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건 과해, 과해. 이거는 견제 좀 들어가야 합니다. 제 카드 돌려주세요. i 더 t h 아! 오케이. 오, 연비 잘해 할... 스탑. 3백 짭테파니 짭테판이아 에이 나꼴찐데 에이 좀 봐주자 아니 아니 아니 끼지마 끼지마 평화롭게 가고 싶어 그 다음에 좀 나는 좀 뭐랄까 균등분배로 좀 가고 싶거든 연빈님 네? 어떻게 단가를 좀 높여볼까 우리 그렇까 아니 갑자기 저쪽이랑 손잡으면 윌나 정말 실망해버려 저거 일회용 윌이라 윌 아닌데요? 600 나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보스 가져오세요 아유 씨, 미리 300 먹습니다. 나머지 들어오세요. 어, 되브라요, 되브라요. 캐롤리니요 파니스, 파니캐롤리니요 <웃음> <웃음> 그러면 500, 500, 500 하고 지 j 님400 하시죠. 그러니까요. 나쁘지 않은 거래네요. 오케이, 딱딱딱. 아, 아 어, 다행이다. 아 평화롭다 정말 우리. 사, 3. 하나, 둘, 셋, 넷. 아, 문제 그 거랜데. 캐롤린이랑 데브라 중한 명만 껴요. 데브라요. 오늘 <웃음> 아, 저연아 끝까지 가네? 엔블네일 하시죠. 그럼 저600 먹고 500씩 드시죠. 400으로 와요. 들어갈게요. <웃음> 캐롤린 400 나왔습니다. 400으로 들어갈게요. 어, 윌 600, 나 600, 캐롤린 400. <웃음> 오케이. 캐롤린 뭘? 미안한데 좀 짜져. <웃음> 캐롤린 짜져. <웃음> 나 600, 나머지 500. <웃음> 잠깐만. 어, 하시죠. <웃음> 아니 잠시만요. 휠좀 짜줘봐 잠깐만. 나. 와, <웃음> 밀블락 어, 이거 파탄이다. 어, 나못 먹으면 있어. 파탄 낼 거야. 이래요, 밀락습니다아 그래? 나못 음, 먹으면 음. 파탄 낸다고 했어. 렌스도 어, 짜줘. 어, 어. <웃음> 아, 렌스 블락당했습니다다 <웃음> 어. 짜줘. 어, 나 근데 있어, 나 있어, 나 렌스 있어. 저기 부스님, 제가 꼬치 좀 챙겨드릴게요. <웃음> 아, 그거 안 돼. 다음 번에 그거를 해봐. 다음 아, 네, 번에. 다음 아, 도와줄게. 어, 다음 번에도와주기를 아, 해주겠다. 2지 입사? 입사? 아 입사하겠습니다. 와저 연합 너무 세다고. 어, 800, 800, 800?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 저두 저 갠데 저 에이, 카드 하나 는 신입사원이. 800도 엄청 챙겨준 거야. 900, 900, 9 그럼 아, 연비 뭐. 입장 들어보고. 연비 아, 900. 900 해줄게, 900 해줄게. 아, 9 0천 감사합니다. 9 700. <웃음> 땅땅땅, 9 700. 드디어 좋았다. 응. 아좋습니다 음. 하나, 둘셋 음. 넷. 여기 다서 어 남은 게 별로 없는데? 음. 몇개 없어. 게다가 이제 거래가 연비님. 엄청 커. <웃음> 지금부터는 좀 신중해야 되는 게 게임이 끝나 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웃음> 거래를 안 열고 카드를 먹어 버리는 것도 방법이야. 아. 아까 무슨 종료 조건이 있었지? 저거 뒷장은. 네. 연비. 응? 라미랑 나랑 셋이 열수 있고. 누나, 일단 먹지 말고 카드 먹으라니까. 손에 카드가 두 개야. 아니, 다른 사람들도 없어. 지금 방에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셋이서 보자. 어. 라미 누나 봐. 아, 니 남이 껴 주는데 왜왜 있어? 남이가. 그러니까 혼자 먹으려고 땡판을 칠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지가 못 먹는 거지. 아이씨, 어떻게든 분탕 할라고 그래. 나든 애인지. 그래, 그러면 한분 열어 보자. 나이스. 700 700 600. 음. 그러면 그700 700 600 제가 한번 <웃음> 먹겠습니다. 한, <번 먹으니까. 웃음> 한 입만요. <웃음> 하나 더 있습니다. 부르시죠. 어느 스테판이라 하시겠어요? 근데 투디가 우리한테 은혜를 좀준게 있거든. 그래. 그럼 600 괜찮아? 투디 아이거 아, 괜찮죠? 괜찮죠? 어, 괜찮죠? 그러면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가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 괜찮 안 나왔어요. <목소리> <주가를> <목소리> <목소리> 너무 아, 이게... 옹졸하게. 아니 마우스랑 같이 잡혔어. <웃음> 아, 저 그냥 참 이렇게 해놓고 딱 놓은 것 같은데 테이블 위 <웃음> 하실 분 있어요? 니가. 여기 왜 캐롤린 빠져 있어? 스테파니 <목소리> <목소리> 캐롤린, <목소리> 캐롤린, 캐롤린만 없어. 왕싸야. <목소리> 스파니 들어올래? 거지판이. 둘이서 할래? 거지판이. 스파니 얼마? i 는대로 좋아. 왜냐면 거지거든 아무것도 없어. s 0 0 e 돼0 0아 u 0은 not 500 500 500? 500 o t 0 0 r e 0 f y o u r 1 0 0 t s u r 0 if y o 면 r e not sure if you're 0 o t sure if y 0 0 r 0 not s 0 0 e if y o u 0 e n 0 t s u 네, 네. 에 저는 그러 쉽지 않습니다 <웃음> 저 지금 스테판이랑 둘이서 회함 락요 아, 아 이렇게 하시겠다? 이든님800 네, 네. 주세요 800이요? 죄송한데 저 대보라가 있어요 근데 비켜 <웃음> <웃음> 스테판이랑 윌 중에 골라야 되는거야? 음. 아, 근데 이건 스테판이 가야지 윌한테 몰리면 안되는데 거지판이 거지파니 500만 줘윌얼마인데윌 <웃음> 윌 400이요 야, 야 악랄하다 좀... 악랄하다 <웃음> 들어가라. 자, 500 줄게. 너무 스테판이좀 눈물이 난다 좀. 아, 음, 스테판이 500에 투디에 1 0 0이야 음. 와, 에바야. 하나 둘. 엿. 오! 어, 에이 좀 좋은데? 아니, 잠깐만. 야, 이렇게 되면은 어, 아직 못이기지 않았나? 투디가? 아니야. 0. 영빈님 3,100. 오, 이렇게 많아? 아, 왜 이렇게 많아, 씨. 야, 3,100 갖고 있는데 라미한테 그거 또 뺏어 가다 그랬다고? <웃음> 라미 님 1,500. 어. H님 3500아 3500이다 아, 야! 2리 아, 이겼다 5200이요 우와! 와, 왜? 아, 왜, 아, 너가 전주할 게 아니었다니까 마지막 거래를 파탄 냈어야 됐어 그니까 그래서 내가 1800 부른 건데 접니다 저 옆에서 아 뽀치 좀드리겠습 알게 여기. 모르게 제가 도와드 뽀치 뽀치 여기, 그렇죠, 여기 그렇죠. 넣어두십시 그렇죠. 아, 네. 그래도 2200이 뺏긴 한데 2300이 뺏 <웃음> 나는 투디를 견제용으로 조금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너무 컸네 호랑이였어. <웃음> 너무 커버려. 호랑이도 키웠어. 아, 진양철 회장이 어. 진도준을 키웠네. 맵 깨거 꺼래 말이다. 처음 해봤는데 괜찮네요. 재밌네. 이것도... 음... 아임더보스였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잘 보던 눈도 뜨고... 안녕~ 아.